아니 피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거지 <웃음>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어? 뭔 소리야 <웃음> 아니 피했잖아요 아, 잠깐만. 여기, 여기 길밖에 없는 거야? 와, 여기네? 내려가긴 해야 되네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여기 길밖에 없어요. 아, 이거 참. 모험은 하기 싫은데, 모험을 하긴 해야 돼요. 어디서 화터풀을 구해놓긴 해야 돼. 근데 여기에 화터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극혐이긴 하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면은 생긴다는 거잖아. 아니, 화터풀 없나? 싫어야 와. 아니 진짜 화터풀이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저기 보스전에서 죽으면은 이 아! 거리를 다시 그럴지도 모르지 해야 된다는 거네? 아 이런... 씨... 기사 아론이네. 어얘 너무 빨라. 으악! 아! 아니... 씨... <웃음> 그렇게 빠르네 진짜. 으악! 아, 아! 아! 아! 아어 <웃음> <웃음> 이런 이게 아닌데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저기 보스 근처에 화톱불을 좀 놔주지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거지 <웃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야 더러운 것과 어려운 거에 차이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그냥. 와 여기까지 온다고? 야두 대를 못 때려요 두 대를 때리고 싶은데 안돼 그게 아 끝났네 근데 세게 있는 거 보니까 더 있었나 보네 그거 어딜 가야 되지? 그런 용철? 아그 용철대몬 마크2가 예, 여기서 잡나 그러면은? 오 입구부터가 음. 와 진짜 항상 이 다크서울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갈수 있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웃음> oh my God. 와 진짜 들어올 땐 마음 들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라 한다. 뭐 그런 거죠? 와우 세상에 어 온다. 온다. 안다 <웃음> 바쁘게 온다. 죽어 임마. 아자씨가. 그렇지? 와씨 바로 또 옆에 있네. 아! 뭐야? 이게 한방이야? It's kind of h r d <웃음> 이건 뭐지? 어. 아 그지 같은 거. 아 이런 거냐? 뭐야 이거? 이거 왜안 돼? 뭐야 이거 왜안 열리는 거야? 아 이거 한번 내리면 끝이에요 이거? 내리면 끝이야? 열고 내려오기 전 뛰어서 넘어가면 돼. 그럼 돼. 말은 되게 쉽게 한다. 말은 되게 쉽게 하네요. 어. 총알같이 띕시다. 넌못 지나간다 으윽 으윽 스탑 NO 스탑 와... 맵을 진짜... 음... 저걸 왜 만들었어 그러면?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아니, 진짜 저걸 왜 만든거야 그러면 오! 오! <웃음> 미칠 것같아 진짜 오빠. 아원하 <웃음> <먹 artwork> <뭔> 데미지야 이거 <웃음> 아, <웃음> <웃음> 어휴... 그럼 이거 끝이에요, 이제? 여기는 다 끝난 건가? 근데 그 쇠기 주는 거 보니까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아니, 여길 안 가봤어요. Oh, shit. 어, 유명 그 마레다 보시기냐? 애이가뭔 어, 소리야? 아, 야, 너 뭐냐? 야, 너 뭐냐? 어... 얘 어디 가지? 뭐야 얘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갔어? 씨의 <웃음> 말해 다 저기 있어 미친 거 같다 진짜 좀 협도했네 심지어 여기서 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의 플랜은 이거다 빈집 털기 <웃음> 빈집 털기다 말해 다식 이렇게 할 줄은 몰랐지 이 자식아 어. <웃음> 아 좋고요. 주연 <웃음> 는게 <웃음> 얘는 몸만 하나 빤스런이구나. 야 일로 와. 아, 일로 안 와. 야, 너 혼자야. 뭐 하려고 이제 됐죠?